걸 받을 놈. 파이 쳤어? 이래갖고 조상이 편안하겄나 이 집안이. 터는 조상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옛날에 조상의 묘를 잘 쓰면 그 집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듣고 저런 비방을 했을 거지. 선명힘 실어주려고 저렇게 해놓은 건가? 근데 저건 전혀 잘못된 방법 부기가 바뀌지. 저거는 누구 좋으라고 저런 짓거리를 해놨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제가 그 터중대가 할아버님하고 두 편을 찍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새로운 거 터중대 새로운 사진을 한번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할아버님을 모셔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응? 아, 나 불렀어? 네. 왜? 왜또 오늘... 불렀어? 이러다 정돼버써. 어 그러게 오늘은 제가 새로운 사진을 한번 가져왔어요. 이거 어떤 기운이 좀 느껴지세요? 산소인데요? 파헤쳤어? 누군가 파헤쳤어. 소멸됐어. 응. 한번 묻었으면 끝이지. 그 옆에 돌 보이세요? 이건 무슨 방법 같기도 하고, 비방 같기도 하고. 파헤쳐가지고 뒤집어 놨을까? 제가 그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도 아니고. 돌을 묻어 놨나? 맞아요. 이렇게 세 개를 구멍을 막 뚫어 놨대요. 이래갖고 조상이 편안하겄나 이 집안이 일부러 했지 일부러 안 좋은 짓이지 안 좋은 짓이 누가 이렇게 해? 조상묘를 그러면은 보통 이런 산소에 누가 이렇게 파헤쳐놓고 뭔가 돌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상분들도 되게 안 좋은... 그럼! 조상의 묘는 우리가 가서 뭐해? 절도 하고 술도 따라놓고 아이씨 술 땡겨라 <웃음> 어? 어. 내가 오늘은 맨정신에 좀 보려고 그랬더니만 그집 조상의 술을 먹으려고 하는지 한잔 먹어야 되겠네. 네. <웃음>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참.. 그거는 딱 하나야. 할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터 옛날에 조상의 묘를 잘 쓰면 그 집이 부귀 영화를 누린다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그런 옛말이 있어 그런 얘기를 듣고 저런 비방을 했을 거지 근데 저건 전혀 잘못된 방법 그리고 저 묘터를 봤을 때 굉장히 잘쓴 묘터이긴 하나 방향이 잘못됐다 우리가 잘 때도 머리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편한 잠을 자거나 불편한 잠을 자는데 그집터 면은 관을 어떻게 묻었느냐에 따라서 나. 무기가 바뀌지 저거는 누구적으고 저런 짓거리를 해놨는지 모르겠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음. 이게 이재명 의원 부모님 산소래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SNS에 우리 부모님 그 산소에 이렇게 해놨대요 누군가 해놨대요 환벌받을놈 어, 어. 이렇게 하면 조상의 기운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치 그쵸 어, 아까 할아버님이 계속 어. 방법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어, 어, 어. 방법이 어떤 좀 뜻인 거예요? 비방 땅의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어... 돌로 눌러버렸잖아 어... 그렇다고 어... 거기에 다 무슨 한자를 써 놓고 방법을 나... 해버린 거지 이돌 한자가 응. 맨첫 번째 자는 날생 응. 자에 응. 두 번째는 밝을 명 자래요 생명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겠대요 추측이에요. 응, 응.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힘 실어주려고 저렇게 놓은 건가? 근데 이재명 의원은 내 나의 기운을 막으려고 그런 것 같다.라는 응, 응, 응. 식으로 SNS에 올려놨다고요. 그 묘라는 게 이렇게 봉우리를 올린다는 거는 여기 사람이 묻어 있으니까 표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 주변에 땅을 파헤쳐 돌을 음. 세 군데씩이나 막는 건 내가 그때 무탈을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주위에 귀신들 접근하지 말라고. 네네. 해삼을 말려갖고 묻은 적이 있거든요. 오. 봉 주위에 네. 나도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비방을 내려주셔서 하긴 했는데, 네. 근데. 가니까 막 깨진 유리병 이런 것들다 있는 거야 가서 다 제거하고 그 12개를 묻고 왔어요 말린 해삼을 근데 저거는 그지 폐가 망신하라고 비방 친 거거든 근데 만약에 저렇게 자리 묘 자리를 잘 썼잖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당선도 떨어지고 구설십이 많고 근데 저렇게 비방을 하더라도 묘 자리를 잘 썼잖아 그럼 그런 거다 비껴갔다고 나는 봐근 내가 그랬잖아 아까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묘 자리의 턴는 좋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누운 자리가 잘못되셨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거 새로 해야 되나요? 정말 심사숙고하긴 해야 돼요. 정말 날짜를 잘 잡고 위치와 방향과 한 분의 뭐 자문위원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어... 아마.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그럴게. 어차피 비방을 받았어. 그러면 그 턴은 지금 누우신 자리 분명히 안 편해요. 어... 나는 파멸을 해서 다시 새로 우리가 안준 자리 이사 가듯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